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이요 에니어그램과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1차 유형 3번 6번 9번의 시간 감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엔 2차 유형의 시간 감각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차 유형은 1차 유형 3, 6, 9의 변형입니다. 3번, 6번, 9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이 나오는 거라고 했죠. 자, 설명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혼입 비안으로 가겠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서로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방식이 혼입 비안 그룹이라고 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향적인 그룹, 내향적인 그룹, 그리고 딱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혹은 둘 다이면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한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게 혼입 비언이잖아요 각각 이름이 어 시설팁, 위드론, 그리고 컴플라이언트라고 했죠. 컴플라이언트부터 시작합니다. 1번, 2번, 6번이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6번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죠. 1번, 2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은 1차 유형이고, 1번, 2번은 2차 유형입니다. 근데 2차 유형은 본능, 감정, 사고의 세 가지 요소가 순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1번은 본능, 감정, 사고 이 순서대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바꾸면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능이 현재로 감정이 과거로 사고가 미래로 대응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고요 일본의 시간 감각은 철저히 규칙적입니다 이들은 완벽주의자로서 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설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아마도 일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걸 보고 시간을 맞추었다고 하죠 일본은 현재 과거가 하나로 혼합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6번과 유사하죠. 근데그 중심은 현재입니다. 이래하여 일본은 항상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경험이나 지식을 현재 시점에서 총합하고 정리하려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보통 서양 철학사는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죠. 칸트 이전의 모든 서양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왔고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역사나 과거사를 따지는 면이 있어요. 과거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과거로 인해 생겨난 현재를 바로잡아 보려는 의지 때문이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추진했었잖아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본으로 봅니다. 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일본은 현재 과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은 현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현재 과거와는 떨어져서 따로 누는 거예요. 일본은 얼핏 미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현재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요. 일번은 과거 현재 에 관해서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치밀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이상주의적 시각에 쉽게 빠지고 나거든요. 이런 것도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의 세 가지 자아의 우선순위는 감정, 본능, 사고 순위인데 이를 시간으로 바꾸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됩니다. 2번 역시 과거와 현재가 혼합되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6번, 1번과 유사한 사람이죠. 세 유형 모두 컴플라이언트 라는 겁니다. 6번이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깊이 얽혀 있는 의리파이고 1번이 과거로부터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정리하려는 원칙주의자라면 이번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동분소주하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뒤섞였어요. 그래서 얼핏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누군가의 부탁이나 가까운 사람의 곤란한 처지 뭐 이런 것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의 현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과정인 거예요. 과거, 현재 중에서 더욱 중심이 되는 건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전형적인 2번이 이런 질문을 받다면 아니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어디 있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마치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없는 주부에게 애들 다 크면 뭐할 거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고요. 약간 오바하자면 슈퍼맨 같은 히어로에게 사람들 다 구해주고 나면 무슨 직업을 가질 계획이냐고 묻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듯 2번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바쁜 사람이어서 자기 개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저만치 한쪽 구석으로 떨쳐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자식 뒷바라지는 끝나기 마련이며 가끔씩 그때가 되면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어썰티브를 볼게요. 3번, 7번, 8번이죠. 3번은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7번, 8번 중에 8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8번은 본능, 사고, 감정의 순서대로 중요성을 갖는데 이를 시간으로 바꾸면 현재, 미래, 과거가 됩니다. 8번은 3번처럼 사고, 본능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로서 그 중심은 본능이죠. 같은 본능 중심인 1번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총정리하려는 성향을 갖는다면 8번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3번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7번도 비슷한 면이 있고요. 특히 8번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내려는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막연히 다가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잡아칠 수 있는 목표물 또는 일종의 먹잇감 같은 겁니다. 8번은 이처럼 현재의 욕망을 미래의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로 충분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충돌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고요. 만약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다고 느낄 경우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일 경우가 많아요. 또한 8번은 과거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한 편이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평균 혹은 불건강한 범위의 8번의 경우 필요하다면 과거에 했던 말이나 태도를 전략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 분야는 주로 8번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힘을 다루는 게 바로 정치니까요. 다시 말해서 8번은 3번과 비슷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훨씬 더 관심을 둡니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7번의 세 가지 자는 사고, 본능. 감정 순서대로 중요성을 가지고요. 이를 시간으로 바꾸면 미래, 현재, 과거가 됩니다. 자, 이건 2번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2번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였죠. 7번과 2번 이두 유형은 애니어그램 도형에서도 대칭의위치에 있죠. 2번이 과거에 맺은 친밀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7번은 미래에 다가올 흥미진진한 일들에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2번이 과거, 현재에 몰입한 한 나머지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면 7번은 미래, 현재의 가능성에 대한 흥분, 열광으로 지나간 날들에 신경 쓸 새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니어그램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7번이라는 거예요. 현재 미래가 하나로 묶여있는 유형은 7번 외에도 3번과 8번이 있는데 다 어설티브들이죠? 이세 유형 모두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로서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래하여 3번은 마치 기계처럼 계획을 세운 후 행동으로 돌입하고요. 8번은 힘으로 파워로 밀어붙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7번은 비전 그 자체에 몰두하면서 수많은 현실적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 3번이 가장 유연하고 3번의 페르소나는 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8번이 가장 의지가 강하지만 8번은 본능 유형이죠. 비전에 있어서는 역시 7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7번은 시야가 넓고 상상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현실감각까지 갖추고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세 유형 보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뒤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7번은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으로 거의 항상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우울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아요. 에이씨 기분 잡치게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언제나 빅픽쳐 큰 그림을 그리는 7번은 세부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로 항상 재미있고 즐거운 것에만 흥미를 갖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니어그램 유형을 시간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는 애니어그램 텍스트에는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안 봤다고 그런 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적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출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고요. 그걸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어쨌든 애니어그램은 보그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냥 제 이야기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